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동의적 tv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하상주, 하상주 하는 그 하나라 하. 근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하상주 할때그 하를 그 다음에 나라라를 단어를 붙였느냐. 하나라, 하나라. 왜 이렇게 하나라라라고 발음을 한, 했느냐. 자, 하나라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하나라. 이게 또 옛날식 발음으로 하면 이게 해가 또좀 짧은 사람이 많아요.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나다입니다. 한나다, 우디나다, 은나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네, 우리 저 저도, 저희들도 뭐 어릴 때 그런 발음을 좀 짧게 하고 좀 이런 친구들을 놀리고 막 그랬는데 한나다입니다. 한나다, 해나다, 해가 나는 곳 해가 지지 않는 넓은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캐나다의 어원이 큰 나라 하나랍니다. 한나다. 캐나다, 캐나다. 자, 그래서 영어의 이 g r e a t 라는 단어가 g 라 a n a a 입니다 a 원래 발음으로는 'Canada'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원래 발음은 'Canada'하고 같은 거예요. c 라 n a 라 a 자, 그래서 풀풀 l 초가 이영어로된글라스인데 이것도지 g r e a 입니다 g r e a t 하고 같은 겁니다. 어원이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자, 왜 나라 이름 앞에 이 여름 하를 갖다 붙였느냐. 저번에 그 저번 시간에 여름 하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왕과그 참모들이 나라 이름을 짓는데 봄이라는 나라를 짓겠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은 이제 지는 계절인데 그런 그저 단어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나라 이름을 국명을 아니죠. 여름입니다. 여름에 초목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아주 꽃 어? 징글벙글 아주 즐겁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세계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라 이거 꼭 중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전설 속의 나라니 예전에 전세계로 그냥 다 퍼진 거예요 카카 네? 나라입니다 칸나다 칸나다 칸나다 칼라자 t 발음이 세게 발음하는 겁니다 세게 발음하면 쓰가 됩니다 치칼라자 글래스 글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이 태양이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sunrise in the morning 지하자 좋다 지하자 입니다 cheers 고 동이 탔다 젤리 젠니 젤리 젤리 짓들리 아즈자 페르시아에 쿠요시가 있습니다 쿠요시가 아니라 지하자 입니다 그 다음 FC 서울의 축구감독 귀네시 있지 않습니까 그트르키의 감독 그 다음에 이 저, 티모시 영어 이름에 티모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영광이 하는 밑에 영광 나옵니 태양입니다 태양 쿠요시입니다 쿠요시가 베네시 귀내시 지무시 이것도 풀 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가, 이것도 지하자입니다 지하지 지하지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실 때 1999년도까지 지하자 좋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 아직까지 치얼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술 마실 때 그래서 여행 유튜버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 친구들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다 한국 사람들은 치얼스로 뭐라고 하냐 이 순간 젊은 지, 그 여행 그 유튜버들이 움찔움찔 합니다 아, 이것도 말 잘못하면 안될 텐데 걱정이 앞서는 눈빛이 저는 보이거든요. 예? 이게 깐바이라 하면 일본 말이고, 건배는 또 이거 중국 말이고, 이거 우리 말이 있긴 한가? 순간적으로 참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한 제가 한세 번을 본것 같아요. 그저 여행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는데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냥 스, 순간적으로 이 낯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건배 이렇게 외치는데요. 건배 아니에요. 1999년도까지 참 딱. 지하자 좋다고 라 회식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밀레니엄이 되면서 이게 지금 다 그냥 막 건배로 넘어가버렸어요. 글로리란 단어도 이 지금 이 영어 뭐 어느 사전에는 어원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쿠여시, 기네시, 글레시 이겁니다. 글레시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클레디 디가 르로 바뀐 것 뿐입니다. 방글라데시 벵가르 사전에 해가 뜨다, 태양이 뜨다를 "슈로즈 없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슈로로즈 없다." 우리 말로 "지하자 좋다"입니다. "지하자 좋다" 이렇게 옛날에 어딘가 탁 제사를 지내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 남아시아로 저, 저, 유럽으로, 북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쫙 들어간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거 "지하자 좋다", "슈로즈 없다", "지하자 좋다" 같은 발음입니다. 영어 이름에 티모시가 지하자입니다. 우리 말로 지하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자유롭게 지, 짓습니다. 우리 또 이름을 이제 그 조선 시대식 이름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중국식 그뭐 예? 훈으로도 이름을 이제는 지어야 됩니다. 훈으로 지금은 이 한자음만 가지고 지금 이름을 지, 짓고 있는데 티모시가 이 풀이란 뜻도 또 있습니다. 벼, 하느님 공개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식민사학 동부공정 최춘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책 안에 한자가 일자 이름으로만 우리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옛날 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자 이음 또는 일자 삼음입니다. 예? 이게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로 한자는 뭐뭐하게 뭐뭐한 뭐뭐한 뭐 머머 하게 뭐뭐하게, 뭐뭐하게 뭐뭐하게 뭐뭐하다. 그래서 동의를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은 빛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일세. 그래서 자전에서는 동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네. 이거 지금 이렇게 should be, 뭐, 뭐 maybe 이런 뜻으로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책에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저, 저 히브리 이런 문화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이 이거 진작부터 이거를 제가 좀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용기를 좀 얻어서 이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라코타, 자, 미국의 라코타 원주민 사전에 헤어를 갖다가 아시키라고 합니다. 아시키.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 하, 입이 근질근질해서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자, 헤어 아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아저 제펜 후카이도의 아이누 헤어 키시키라고 했습니다. 키시키 아시키, 키스키 같은 거거든요. 예? 같은 겁니다. 이게 헤어 머리칼을 이렇게 바, 발음을 했습니다. 자, 아시키 나지입니다 머리. 아시키 나지 머리 모양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머리 모양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래서 유럽에만 아, 그저 옛날에 이 유태인들이 살았던게 아니고 어딘가에서부터 홀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거쳐서 아메리카로 넘어간거예요 예? 넘어간겁니다. 아쉽긴하지. 헤어스타일입니다. Of wearing the hair in two clusters. 뱅뱅 꼬아가지고 예? 머리 앞으로 어깨 앞으로 이렇게 두가닥으로 따가지고 앞으로 쭉 늘어뜨린거. 그런 헤어스타일을 아쉽기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키입니다. 아시키 나짐입니다. 이게 유태인의 아시키 나짐, 네? 아메리카의 그 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고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어딘가에서 다 같이 동북아시아에 살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오, 아메리카 원주민 말과 한국 어또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또좀 접근 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시키 나짐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 이 사람들이 아시키 나짐입니다.